여보세요? 아네 여기 춘천시 동물보호소 네네 네네 그 오전 중에 방사될 것 같다고 아예 고맙습니다 네네 네. 얘들아 엄마 왔다 순이 야 되는데. 아이고. 순이 뭔가 좀더건강해져서온것 어. 같아요. 더 건강해졌다. 어. 아이아이아이 순이. 응, 순이. 아이 애기들 막다 매달렸어. 응. 순이, 응. 아이고, 습식엔 잘 먹네. 응. 야, 어, 엄마 짠. 순이 이렇게 잘르긴 했는데 그래도 너무 티나게, 뭐 심하게 자른 것 같진 않아서. 아이고. 물도 떠줘야겠다. 음. 여기다 따랐어. 응, 어, 잘했어. 비켜봐봐. 그랬더니 응. 지금 당장 목욕은 못 시키려. 어, 목욕이 지금 시키면 안 되지. 2주일 걸린다 그래, 끄덕끄덕. 배, 숯밥을 다. 오늘 발. 안 돌아다니고 거기서 있었더니 응. 아, 툭툭해졌다. 어. 응? 오히려 우리, 우리도 내보내지 말지. 징징 징징 징징 대데너 아이고 소술한대가저 이렇게 몸한 음, 자리가 있고 시원하다 오늘 바람 불어서 이거 약간 꼬리도 젖어버리고 면전이 손이 잘잘잘삐지지지마 이렇게 삐져 한번 나가고 싶어요. 뭐든든, 나를 보 산책 나가고 싶어서 보게 되면, 보게 되면, 걱정이다. 보이는 것도 게 되면, 보 보게 되면, 보게 되면, 보 되면, 보게 되면, 보게 조금 보게 되면, 보 건강한 느낌이네, 보게 되 그거 게 지가 찍어놓은 데가 있었나? 아이고, 이제 고이확 달라질 거야 스트레스 받으면 구름이 오는 거응 이런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가자, 출발! 가자! 들어와! 들어와, 수지! 수진. 지금 들어와! 똥 싸고 왔어요. 아, 그래! 그래. 그다음 에 쉬다가 또 여기 데크에 누워서 쉬는 걸 하게 해주고 이래야 돼요. 음. 해요 아빠.